안녕하세요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6일입니다 새해가 벌써 6일째네요 그런데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2022년도에 바뀌는 각종 세금에 대한 그 개정된 후속 조치를 발표를 한게 있어요 기획재정부 안에서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물론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오늘 딱한 가지 우리가 재개발 입주권을 투자를 하신다. 이럴 경우에 어 가장 어찌 보면 유리했던 그런 어 비과세 전략 중에 하나였던 그 부분이 오늘 또좀 바뀐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 제목처럼 주택과 입주권. 주택과 입주권은 그동안, 어, 비과세 되는 혜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4항이 그 혜택이 주어졌죠. 어,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잠깐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또 분양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어, 그게 이제 3항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바뀐 겁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먼저 입주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권은 어,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 했더니 어, 가장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입주권을 좀 절세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어, A주택이 있죠. 어, A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B입주권을 샀어요. 이거는 주택이고 이럴 경우 이건 물론 관리처분인가 후에 승계조합원의 경우의 혜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 156조의 2, 사망상요 자체가 승계조합원일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만약에 주택을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 단한, 인가고신한 그 조합원 입주권을 샀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절세를 줄수 있는 그런 이 조항인데요. 그 중에 156조의 2 3항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 그게 이제 요 내용이 적혀있기를 어떻게 되었냐면 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 요거는 지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차이가 나야 했어요. 그래야 비과세 요건이 주어졌습니다. 요건 똑같죠, 그대로. 3년 이내 파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바뀐 게, 근데 바뀐 게 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은 입주권을 지득을 했는데, 승계조합은인 경우에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 원래 살고 있는 그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다음 요건 기억니언 기억니언을 어,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어, 요 기억이 뭐냐 했더니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사를 가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그 다음에 니언은 어, 완공 전 완공 전에 팔아도 돼요. 그리고 또는 완공 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됐습니다. 완성 후 2년 이내에 일단 이사를 가고 이사간 날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니까 어, 이거는 한번 잠깐 또좀 요약 정리를 하면요. 예를 들어 완공이 2022년 만약에 10월이라 할게요. 10월 30일이라 하겠습니다. 완공일이. 아, 완공된 날 플러스 2년이 어, 요날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사 그러면 2022년 10월 29일날 이사를 들어갔어요. 이사. 이사를 들어갔어요. 완공은 2020년도 쯤에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사 들어가서 이때부터 29일날부터 플러스 계속하여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되고요. 계속하여 요 날부터 1년 이상을 거주하면 되죠. 그러면 길게 보면요, 어, 사용성이 떨어진 그 완공날부터 길게 보면 2년, 11개월, 뭐한 29일, 뭐 이때쯤 들어가도 뭐 가능하다 소리죠. 입주만 하게 되면. 거주 요건이. 요 때까지 그냥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면 되는데, 입주는 어떻게 해요? 완공만 2년 하루 전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1년 거주하는 거를 완공 2년 안에 다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사만 들어가고 2년 지난 그 시점 이후까지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하면 되는 뜻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모르면 또막 무조건 완공 1년 전까지 들어가서 1년 거주한 걸 2년 안에 채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완공 전이나 구나 3년이 지나가 팔 경우에는 그냥 어 아무 때나 그냥 3년만 지나가 팔면 다 비과세가 된 거예요. 실입주만 해서 충족을 하면. 그러다 보니 A를 오늘 샀어요. 오늘. 그리고 B 입주권을 내일 샀어요. 내일 하루 차이로. 이럴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됐다는 거죠. 3년 안에 팔 때는 1년 차이가 나야 했는데 3년 지나가 팔 경우에는 하루만 차이가 나도 연공 후 2년 안까지 긴 기간 동안 실거주만 하면 비과세 파는 기간을 줬죠. 이걸 기재부에서 이제 우리 그 꼴은 이제 못 보겠다. 이유가 뭐라고 해? 과세 형평 재고를 위해서. 과세 형평 재고를 위해서 3년 지나가 파는 것도 1년 차이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씩 저 세금 비유할 때 사과 이렇게 줘놨는데 동생한테 사과 반 주고 형한테 사과 하나 주놨는데 한 입만 비워먹고 줄게 이래요. 만에 비워먹었어요. 형한테도 한 번만 비워먹고 줄게 이거 비워먹었는데 똑같이 못 비워먹었어요. 좀 작게 비워먹었어요. 아, 아이 너가 똑같이 줄게 이래요. 좀더 비워먹고 줄게 이래가 요것도 비워먹고 요것도 비워먹고 나중에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남긴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과세 형평제고 둘이 똑같이가 않잖아 똑같이 먹어야 공평하지 그러니까 조금 덜 먹은 거 내가 더 먹어가 조금 남기는 거 똑같이가 줄게 <웃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 했더니 0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은 입주권부터 적용 0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게 아니죠 0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은 입주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매수해놨던 입주권, 그냥 하루 차이로 산 것도 다 그냥 완공 후 2년 안까지 A 팔면 비과세 된다는 뜻이겠죠. 어, 이건 2월, 주로 2월이거든요. 시행되는 게. 지금 사갖고 얼른 잔금치도뭐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권은 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후에 매수한 분양권이에요. 이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대체 주택에 대한 혜택만 없었지. 입주권한테 주어져 있던 어, 소득세법 시행령 아까 그 156조의 2, 3항, 4항 혜택을 똑같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 3항이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앞에 거고, 그 4항이 해당되는 게이 뒤에 거예요. 입주권은 앞에 그 1항이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항이 하나 도 많아 보이는데 결론은 똑같거든요 3년 안에 파는 거 1년 차이 나라 돼 있으니까 그동안 1년 차이 나게 했고요 그래서 3년 지나가 파는 거는 1년 차이 나라 말이 없고 2년 실거주하고 어 나중에 그냥 완공대가 2년 안까지 앞에 집 팔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루 차이로 샀던 집도 어 분양권 산 경우에 오늘 A 아파트 샀는데 내일 B 분양권 사도 어, 분양권 완공돼가지고 어, 요 2년 안까지 앞에 살던 집 팔면 가능한 거죠. 피 주고 산 분양권 경우에. 당첨된 거야. 물론 처분서약이 다르니까 완공 후 6개월 안까지 팔아야 되겠지만, 어, 이런 요건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라. 원인은 예, 과세행 평성제고요 앞에 거는 1년 차이 나는데, 뒤에 거이 3년, 그, 뭐, 어 지나서 팔 경우에 1년 차이 안 나는 거안 돼, 용서 안 돼, 이래가. 1년 차이 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뭐 앞에 것도 1년 차이 없애주면 좋겠구만. 어, 뒤에 크를 1년 차이 나는 걸 넣어놨습니다. 세금을 거둬야 하니까, 이렇게돼 있네요. 요거는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해? 법 공포가, 그래서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발표가 됐죠. 개정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럼 입법 예고를 이제 1월 7일 내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합니다. 요 기간에 이의 재개하고 싶은 건 이제 다 이의 재개하고요. 어, 1년 차이 나는, 그안 나는 거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것도 없애주면 안 되나요? 하고 입법 예고의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입법 예고한 거를 법 통과시켜야 되겠죠. 통과시키고 나면 2월, 빠르면 2월 9일. 늦어도 2월 15일까지는 이 법을 땅땅땅 공포하고 그날 이후부터 이제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어 내가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1년 뒤에 기다렸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셔야 완공 후 2년 안까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 앞에 집을 비가세해준다 이 말입니다. 막 빠르게 설명해놔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A가 그냥 초롱부동산 뒤에 있는 레전드 아파트고요. B가 초롱부동산 앞에 있는 대연삼구역 입주권이에요. 이미 관리처분 났거든요. 레전드 오늘 하나 건면 나온 거 사신 분이 내일 대연삼구역 하나 샀다. 대연삼 완공 후 2년 안까지 레전드 팔아도 비과세가 됐는데 이제는 오늘 레전드 샀다. 그럼 1년 기다리다가 내년 오늘쯤에 대연삼을 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입주 후 2년 안까지 레전드 팔때 비과세가 된다. 이 뜻이네요. 점점 점점 음 조금 절세 차원에 수월했던 그런 하나의 팁들이 사라져갑니다. 이런 팁이 있습니다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사실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는 절세 팁을 당국에서 정부에서 절대 모르게 하라. 이게... <웃음> 그 절세 조항을 지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어, 또 사실 매수자분들한테는 좋은 꿀팁이라고 이제 유튜브며 이런 데 방송을 하게 되죠. 그럼 이 방송을 사실 투자자들만 보시는 게 아니죠. 관에 계신 분들이,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국회에 계신 분들이 뭐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게 있었어. 요거 다음에 내가 없애야겠다. 이러고 이제 법 발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네요. 오늘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서둘러서 또 좋은 입주권이 있으면 2월 9일 이전에 잔금 치면 되잖아요. 여유자금을 가지신 분은 두 개를 그러면 길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법 바뀐 후에 또 사셔야 됩니다. 옛날 법을 머리에 넣고 계시다가 3월 1일 날 잔금 치면서 한달 간격으로 사놔 놓고 아 앞에 집 나는 비과세를 팔아야지 이러면 이제 절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공포대상 알자 제가 아주 그냥 초스피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참고하시고 절세하시는 투자시길 권합니다. 음, 어, 밑에 요 설명글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그 밑에 초롱부동산으로 들어오는 단톡방 주소와 비번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매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어, 1월달 들어서 부 속토지, 뭐 도로매물, 무허가주택 이런 게 금액이 최대한 4억 선? 뭐요 정도 선까지는 정말로 바쁘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어, 1월 달 들어서도 뭐 꾸준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재개발 쪽에 계신 소장님 들은 어, 1월 초인데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꽤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참고해보세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